제가 커뮤니티에 공지 드린 것과 같이 동숲을 이제 리셋하기로 했고요. 윤케화 하면서 재료를 사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시청자분에게 제가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드렸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뭐 어떻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주신 레시피들이 몇개 있어요 그걸 제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셋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아요 뭐 그냥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크게 막 속상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갖고 가지고 모아온 그런 아이템들이고 뭐 레시피고 이런 것들인데 날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 이제 저에게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다 먹어 버렸도에 정이 많이 드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얘기하고 놀고 소꿉놀이처럼 하고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설린 댕댕이 되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수님께서 댕댕이 댕댕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마일섬 운빠를 라이브로 못봤는데 다시 기회가 왔네요. 운빠를 다시 보여주세요. 은행이에요 <목소리> 운댕이에요. 운댕. 자몽소대조아니 <목소리> 댕댕이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현진이 댕댕이 안녕하세요. 모닝빵님 댕댕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다 밀려가지고 힐러리님께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후원을 네 제가 더 재밌는 컨텐츠 만드는데 맛있는 거 사먹고 머리를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댕님 댕댕댕님 가입 감사합니다 하트 어떻게 해야 하더라? 그거 뭐 있었는데 유나랑 조정석 씨 보면 뭐 하는 게 있었는데 누루루 룩루님 우리 블리님께서도 띵댕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댕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오 최고다 윤댕짱 우리 빙우 사랑해요 땡큐 어 이거 한번 망할만하대 어? 이거 한번 망할만한데요 이러시는데 윤댕님 돈줄 나는 중 언니 돈줄 나느라 바쁘시네요 내가 윤케하로 제일 장세 잘될 때보다 오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가입 진짜 댕댕이 가입 정말 이빨려 환 들어간다 그래서아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뾰뿅님께서또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뾰님따기야뾰뿅님따기야댕댕아되신걸 환영합니다 해면님 네네이네댕네네네네네네네 댕댕이가, 댕댕이가 아니, 인테리어는 말이 꼬이네. 아, 에이, 오, 우 이게 자꾸 말이 꼬이는 게 고장나기 직전인데. 동습이라고 컨텐츠 있어서 와봤어요. 힘내세요. 아유, 잘 찾아오셨어요. 동습 맛집, 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티님, 댕댕 가입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린티님, 사랑해요. 뭐라? 이게 읽어들 읽어도 끝이 없네 언니 오늘을 댕댕이날로 지정하시죠? 기념일로 오늘 지정해야 되겠다 나 오늘 진짜 일기를 써야겠는걸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할게 많아가지고 오늘 동습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겠습니다